안녕하십니까 플루토스 콩콩입니다 어, 오늘은 비트코인이랑 리플 어, 현재 시황 분석이랑 대응 전략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볼 건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더블탑 패턴 시나리오대로 조금 진행이 된 것으로 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더블탑 패턴의 최종 목표값이었던 6,800 달러를 6,800 달러를 일단은 어, 확인을 한 다음에 바로 반등을 했습니다. 바로 반등을 해서 현재까지는 그때 더블탑 시나리오 그리고 어시닝 트라잉글 그 다음에 조정사파에서 어, 다이고날 패턴 다이고날 형태의 그 패턴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어, 노릴, 수, 노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더블탑 패턴 이후에 어, 그 어, 조정사파에서 나오는 다이고날 패턴 어, 요 관점으로 보고 그리고 어, 조금 큰 관점으로 또 더블탑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큰 그림으로 상승하는 시나리오 그리고 큰 그림으로 좀 떨어지는 시나리오 이렇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요거 어, 조정사파에서 나오는 어, 다이고날 형태의 어, 조정사파가 어떻게 5파로이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8400불에서의 저항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 이목을 좀 꺼보자 지금 현재 어, 이런 식으로 확산형 채널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진입한 이후에 하나 둘셋넷그 다음에 어, 요, 요 채널 중심선 부근 채널 중심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어, 다시 이제 오파, 오파를 오파 형성하려고 하는 조정사파의 움직임을 어, 조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까지는 최대 목표값을 한 9800불로 잡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9800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8,000 불에서 지지받고 바로 갈 수도 있는 어,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 어, 조금 여유 있게 어, 여유 있게 조정을 받고 다시 간다라는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한 7,500 불, 네. 7,500 불까지도 어, 여유 있게 볼수 있다. 이렇게 조금 네. 7,500 불, 7,500 불까지도 어, 다시 한번 조금 떨어져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을 어, 줄수 있는 그러한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러한 형태의. 어, 확산형 패턴, 확산형 채널을 그린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어, 이러한 모습이 과거 비트코인 불장 때 많이 보였습니다. 많이 보였기 때문에 어, 지금도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조금 익숙한 그림, 좀 익숙한 그림. 현재 8,400의 동일한 저항을 두번 정도, 큰 그림으로는 두번 정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작은 관점으로 봤던 이 더블탑 패턴이 그대로 어, 또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웃음> 볼 수가 있으면은 선을 그어보면 되지 목선을 목선을 한 6800으로 보는게 맞을 것 같아요 목선은 6800을 목선으로 보고 아 요런 관점 8400에서 저항 받고 다시 6800까지 깨진다고 하면은 이제는 좀큰 그림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이 패턴의 목표값이라고 하는 가격이 대략적으로 천장에서부터 목선까지이기 때문에 어, 이 지점에서 목선에서 다시 어, 하락이 이어진다 라고 하면은 어, 다시 한번 5200을 가는 시나리오도 볼 수가 있겠네요. 5200 네. 조금은 이거는 좀 크죠. 네, 움직임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나와서는 좀 안되는 그림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6800 6800을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6800이 추세전환의 기준, 기준점이었잖아요 그래서 6800을 깨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큰 더블 탑 패턴의 목표값을 충족하러 가는 어, 이 하락파동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추세전환을 일단은 실패를 하고 어, 실패를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어, 재차 반등을 좀 노려야 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많이 소요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일단은 큰 관점의 더블탑 패턴, 이렇게 큰 관점의 더블탑 패턴으로도 한번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조금 희망적인 관점, 희망적인 관점은 이렇게 조정사폐에서 7500불에서 8000불 사이에서 반등 후에 재차 9800불까지 찍고 가는 이러한 시나리오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름대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구름대 자체는 상당히 좋아서 8000불 아니면 7800불 부근에서 4시간 분구름대의 지지를 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뭐 추가적으로 어,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한 거고요 아마 더블 탑 패턴 보다는 어, 더블 탑 패턴 보다는 어 조금은 바로는 바로 위로는 못 가더라도 어, 8400에서 7500불 이 부근에서 횡보를 하는 움직임이라도 어 조금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블 탑 패턴으로 보는 시나리오는 너무 음, 데미지가 좀 크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성을 조금 희박하게 보고, 이런 음,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서, 어, 바로 9,800을 찍는, 이런 조정사파에서의, 어, 화선형 채널. 또는, 어, 또는, 이렇게 가서, 아까 4시간 봉 구름대의 지지가 상당히 강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올라서, 어, 8,000불에서 8,400불, 아니면 7,500불 사이에서, 이렇게 홍보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다 보면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ascending 뭐 패턴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 8,000불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8,000불이 당장은 깨지더라도 어 다음엔 7,500불이 남아 있기 때문에 7,500불의 지지를 어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것 같고요 7,500불 지지는 네 6시간 봉 구름대 지지랑 조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6시간 봉 기준선이랑도 어 맞물려 있습니다 기준선 빨간색 선 그래서 <웃음> 요, 요 가격들 8,000불 그리고 7,500불의 지지를 어,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러한 이러한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 어선딩 드라잉글도 이 조금은 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상승 추세를 지속하는 관점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 7,500불은 좀 지켜줘야 된다. 어,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자 다음은 리플이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500원을 넘지 못하면 500원을 넘지 못하면 은 이러한 추세지속형 패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그려놓은 관점이에요. 일단 지난 분석에서 450불이 깨지게 되면은 450불이 깨지게 되면은 일단은 어, 450불이 깨지게 되면은 약 440에서 410원 정도에서 어, 반등 지점이 형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430원 정도에서 바로 반등이 나왔네요. 바로 반등이 나왔는데 어, 지금 당장 다 바로 재진입을 잡기보다는 이거 해봤자 뭐, 10%, 13%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좀 감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500원을 확실히, 돌파를 하는가, 돌파를 한 다음에, 지지를 받는가를 조금 체크를 한 다음에 다시 재진입을, 재진입을 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 추세 지속형 패턴인 어, 플래그 패턴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당장은 뭐 상당히 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패넌트 어, 패넌트 패턴 또는 플래그 패턴이라고 하는데 어, 이렇게 상향 채널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어지면서 안에서 한5 파동 정도를 만들고 어, 이제 이 채널 안에 진입했던 요 파동만큼 그대로 빠져나가는 어, 추세지속형 패턴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음, 만약에 500원을 넘고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 라고 하면은 다음 타겟은 이제 전구점인데전구점까지 가면은 이제 또 다른 과제가 남는 거죠 560원 정도에서 어, 이제 더블탑에 대한 우려를 조금 해볼수해볼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500원 넘고 사면은 한 10%? 어, 10%? 10% 타겟을 보고 500원 돌파시에 뭐 추격 돌파 매매로 어, 돌파매로 지지자리를 잡아볼 수는 있긴 하겠는데 네, 일단은 당장 500원, 500원은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구름대 지지는 잘 받고 있습니다. 조름대지지를잘 받고 있어서 어, 지금은 채널 중심선의 지지를 잘 받고 있고 480원 정도의 가격에서 잘 지키고 있네요. 음. 자 근데 500원의 저항이 상당히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름대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뛰어오르더라도 이 채널 상단의 저항인 500원을 다시 한번 어, 돌파를 시도를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전과 같이 꼬리를 달고 내려온다 라고 하면은 이제는 채널 하단까지 다시 닿아서 약원 470원, 어, 47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느냐 아니면 은 바로 이탈을 하느냐 어, 이러한 관점으로 좀볼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500원 가장 중요한 거는 어, 500원 부근에서의 어, 돌파 후 지지 여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은 430원에서의 지지는 어, 꽤나 좀 뜬금없긴 했어요. 꽤나 뜬금없는 자리여서 아주 약한 매물대의 기준이었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어, 조금은 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의심을 해봐야 되고 당장은 500원의 저항에 조금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랑 리플 한번 살펴봤고요 대응 전략을 어, 하루에 한 번씩은 웬만하면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이렇게 알아봤고 이따가 4시에 어, 4시에 또 오늘은 엑시아 님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어,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네, 인사하세요 인사할게요. 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린다고요. 좋아요, 구독해서 리플 5천원 갈 거예요. 5천 원 네. 리플 5천원 갈 거예요. 네, 좋아요랑 구독하면 리플 5천원 네. 간답니다 네, 감사합니다.